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편집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막을 넣으실 텐데요. 자막을 어떻게 넣으실까요? 제가 핸드폰으로 자막을 아주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타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비타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플러스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촬영해놓은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체크 아래 하단에 화살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자막을 추출해야 됩니다. 텍스트를 누르시고요. 자동자막 클릭, 그리고 자동자막 생성 클릭. 그러면은 음성 인식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나왔습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포인트들의 저드리드는 어쭈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 오타 없이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자막이 오타가 있다면 은이 자막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아래에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여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오타가 없네요.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막에 효과를 놓고 싶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놓고 싶다 하시면 은 자막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릭하시고 나타날 때 효과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위에 자막이 효과가 들어가는 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은 마음에 드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없어질 때 사라질 때 효과입니다. 다양한 효과들이 다 무료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반복 효과 네, 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 물결도 있네요. 예, 지진 회전 한 번씩 클릭해 보면 은 나오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은 애니메이션 효과의 속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은 효과가 느려집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효과가 느려지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은 효과가 엄청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막을 똑같이 복사하고 싶다. 하실 때는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생겼죠. 지우고 싶을 때는 지우기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텍스트 눌렀을 때 스티커도 넣을 수가 있어요. 스티커를 눌러서 원하는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다운받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스티커 체크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스티커와 자막을 함께 넣어 왔습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자막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아래에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을 누르시고 자막을 원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막 크기도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비타를 이용해서 자막을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